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개발 예. 네, 래서 저쪽 못성니다부터습니다카페습니니다 네, 니다니다습니다 예. 네, 좀서부터 점점 <웃음> 이쪽이야기는 응. 사실은 조 높이기 뭐, 한문제가 응, 응, 응, 응. 네네 네. 아습니다 예예 전화고합니보고합니고가적으로 저는 이렇게 을 했습니다 감사드튼니다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그데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강서구 주민 분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움직임이 있다는 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화목도 마무리했다는 걸볼수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강성학, 강남매너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습니다새 <웃음>